카르텔이 라스 알마스에서 핫산을 보호 중입니다. 멕시코 특수부대가 핫산이 뭔가 큰걸 미국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음. 컨테이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와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리면 노을 잡아서 시문해야할 거야. 그러면 소프와 코스트를 보내서 멕시코 특수부대와 합류시키도록 하지. 가능한 모든 지원도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필립 그레이브즈와 섀도우 컴퍼니를 파견할 생각이야 정규분위에 야면 상황에서는 용병대가 활약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산을 찾죠 <목소리> 아르함드로! 액테비시하사 소프라고 불러 중미! 라스웰처럼 보스트라고 부를까? 네, 예, 이 친구가 좀 까로 자쳐. 오사 영혼의 도시에 잘 왔어 Come on. 멕시코는 자쳐. 처음 아보네 멕시코 아니야? 아스알마스 셰퍼드 장군이 마스. 보낸 용병들도 올거야 장비가 꽤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지는 마음껏 써 좋아, 카사는 어디있지? 카르텔 은신처 10킬로 거리가지야 출발한다 자리에, 자리에. 사령관 로돌포 파라 상사 망자의 날인 줄 알았네요 망자의 날 알아? 아니 아쉽네 아 yeah. 신트로 뒤에 무장병네 어이, 어이 어이 진정해 괜찮아 여기서 정상이야 총기 휴대는 경찰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경찰은 어딨는데? 그게 바로 라오스 알마스의 심각한 문제야 다들 법을 개똥으로 알거든 저기를 지키려는 놈들은 다 죽었지 군대는 뭐하고? 우리 같은 군인들은 잘 싸우니까 카르텔에 고용되지 넌왜안 갔어? 여기서 살았거든 우리 로스 바케노스 카우보이야 우리 고향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지. 충 들고, 충 들고 풍선을 주네. 나만 이상한가? 사람들 관심을 사야 활동하기 편하니까. 애들한테도? 애들은 특히 더하지. 와우. 모써 있는 거야. 카르텔지시야. 경고하는 거지. 신논브레의 메시지야. 자기 구역을 날리는 거지 여기서는 흔한 일이야 이게 흔한 일이야 흔 신놈브레가 누구야? 신놈브레 이름 없는 자 라스 알마스 카르텔의 두목이야 얼굴 좀 보고 싶네 안 될걸? 누군나 아무도 몰라 어디에나 있지 이건 미친 짓이야 로스바케로스한테 딱 있지 그 마스크 여기랑 잘 어울리네 보스티 아 거기까지 아의 군대가 여긴 왜 왔지? 우회전에 돌아서 가자. 왜? 신놈부레한테 매수된 놈들도 있거든. 알했잖아 어디든 있다고. 카르테리 핫산을 강 건너 마을에 숨겼어. 아직 있길 빌자고. 와 고장들은 나한테 모여. 알겠습니다. 작전을 시작한다. 뭐만쓰 핫선은 어디 있지? 마을 뒤편, 흰색 2층 건물이야 에 yeah. 빅터팀 대기하도록 셋, 둘, 하나, 작장 캐시! Okay. 클릭, 이동! 민간인은? 없어, 진작에 카르탈 소구리도 했지 핫선이 숨기 딱이네 이동입 저기다! 진입해! 확인! 이리로 간처리다 밀어붙여! 정하자 어, 클리어 정어 집을 확보하고 핫산을 추격한다 그리젠 있을거야 그럼 더 빨리 가야지 그 쟤, 쟤, 쟤, 쟤, 쟤, 쟤, 려 하산의 흔적은 없다 클리어 오라잇 right. 여기 살던 사람들은 wow. 어디 갔지? 박스다 박스 나가는 데는 아닌가 봐문 확인해 다들 이동 준비 대장 가자 잠깐 빅터 왜, 왜, 왜, 왜, 왜, 왜? 두 여기는 원원 연막 사용해 이제 밖으로 나간다 연막 탕을 연막 부착한다 라자어 연막 잘 만들어 완전히 배틀그라운드 그런 건다비밀이야 소프 안전을 위해서 맞지. 연막이 퍼졌군 난 역시 똑똑한 놈이야 이동한다 따라와, 소프 야 핫선이 숨어 있 곳이다 적 조심해 전대원 모두 준비해라. 듣이진입다 이동이동 아, 이새 정말 잘하는 놈이네 장난아니 안돼 쟤도 100% 있을 건데. 야 100% 있을 건데. 나 알지? 우와! 안녕 헐 클리어 학살은 없다 빅터팀 뭐, 그... 목표 건물 확보 학살은 없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 이미 옮긴 것 같다 언제? 조금 오네. 전에 쿠드스건 <웃음> 걔네 깃발이야 여기 있었어 알레한드로 얘기가 맞았네 대령이야 병력이 옵니다 제게 뭐야 군대다 시원가 아니 로뭐 아군 지전포불러다멕시코군대싸우가는 거야? <목소리> 이미 카르텔 매수된 놈들이야 도살을지고 카르텔 돕고 있어 아직 소지마 가까이 올때 까지 기다려. Don't be that, I g e 고있 h 알겠다 이동한다 n t want that. I 어 o n t want that. I don't want that. I don't w 들이 왔다 h a t I d o n 아 놈들 무보기요 괜찮습니다. 사체스가 다겠다. 조전한다. 다 끝났나. 아직이야. 계속 이동해. 이동. 이쪽 길잘 알아. 잘 알지. 아야 문제는 놈들도 잘 아는 길이야. 군대를 상대로노래못 버텨. 철수해야 한다. 로드게즈 철수 팀 요청해! 예 대령님! 저기다! 전원 위치 사한다엄 예, 대령님! 에 스모! 아! 움직인다. 로드게즈 빨리 부자 컨트롤! 여기는 빅토원! 올리버타리에철 아우, 쒸 와... 엄청난 데다 끝났나? 아니, 곧더올거야 헬로우돌포랑 연락이 아, 되나? 아니요 통신이 뭐, 켰습니다 계속, 계속 이동해야겠어 처음부터 끝까이 쪽이다 산 때문에 수신이 안돼 우리말은 들린건가 몇길 빌자고 계획은? 와! Wow. 능선의접군이다 공팩 부상자 있나? 없어 괜찮아 그래 날아와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뛰어야 돼 뛴다고? 할수 있을까? 돼지기만 하겠어 이새끼들 악착 같구만 어떡하지 알레한드로? 전진의소없로드리게전 무전 계속 체크하고 조심해. 올라갈 만한 곳을 찾아 분명 길이 있을 거야. 로드리게즈 신호 잡혔나? 안 잡혔습니다. 길을 찾았다. 정지. 한분 들었어? 헬기가 온다. 그래. 사격 위치로 이동해. 놈들 급습하자고. 다리는 어느 쪽이지 전방이다. 헬기를 지내다 와 폭탄이다 <목소리도> 우와! 털이 없이와기 뭐야 이 없는데야 오 큰일 났다 와, 이아이 단창.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언덕 위로. 이제곧타리다. <웃음> 이야 개빡친다. 죽인놈들. 놈들이 애들을 아까라을지도 몰라. 방 조심해. 언덕 위로 올라가 이동한다. 어민다. 아, 음, 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왜좋 위로 올라가 아, 철수 위치로 간다. 총알 좀 묶어. 들은 그냥 가겠지만만 난 총알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 저기 다 철수 팀은 안 보여. 무전이 안간것 같습니다. <웃음> 저 다리야 내려가서 다시 무전할 수밖에 이쪽이다. 와와이맨 뭔데 그래픽하고 뛰어 소프 오늘 단창도 가져갈 수 있구나 등 뒤에서 소프 아래로 뛰어 아이 진짜 아래로 아래 뛰어 자기가 조심해서 뛰어 자주 다니는 길인가? 어릴때 학교 째고 여기서 놀았었지 카라테리 먹기 전까지? 그래, 마약이 다 망쳤어 빠옹 빠옹 오, 슛 우와 아아 아. 우와, 방망쳤어 이 미친놈들 우리 한 명, 한명 죽었다 우리 내가 쫓아오고 있다. 아명저죽 있는데야. 리가 쇼프 우리명이가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프 있어. 강을 따라서 다리로 간다 바위로 업해 천내원 여기는 빅터체로원 응답하라 빅터체로원 들리나 안복한다 잘 들리나 어, 이거 뭔가 잡힌다 미국인 같은데 고고고 사격 사격이 되나 여기 이 잡은 거야? 계속하라고 돌 뒤로 가랬어 굳힘! 물 때문에 늙여주고 있어 좀만 타면 얕아질 거야 가는거 맞나 우리 나리에 탈협이다! 아군이 아니야! 신빨 군대다! 넘피! 철수팀이 올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돼 장갑차 상대로는 힘들어 올때 되나 여기를 샤도원! 밑에다리를 공격한다 놓지마야 커맨더 크레임! 샤도 컴퍼니가 드디어 왔군! 와우. 여기서 브라보, 챔다나이스위거다 와우. 다들 만나서 반갑만 그래, 존나 반갑다. 이쪽이다. 니다 게임을 이 정도로 만들어야지. 그래, 철수 차량을 찾았다. 다 차량. 그리고 선을 찾은 것 같다. 그쪽 위치에서 선 나알마스 구역이군. 거기에 놈들 주둔지가 있다. 어사가나사게나가 있는. 가나가가가나가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사가. 나야 돼. 나사가. 나가 나사가.